오늘도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목 한번 풀어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고개 한번 돌려주시고 그리고 팔도 잡아서 어깨도 한번 풀어주시고 쭉 반대쪽 기지개도 쭉 위로 올려서 한번 흔들고 다시 앞으로 쭉 밀었다가 흔들고 음, 팔도 한번 양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쪽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조이면서 골반 기적은 조여주시고 다시 한번더 내쉬고 한번더후 가볍게 뜀띠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좌우로 하나 옆으로 위로, 뒤로, 양옆으로, 양옆으로. 위로 뒤로 천천히 원위치 숨을 고르면서 아령 마사지 아령 마사지 그래서 뒤꿈치 바로 앞부분에서 발가락 두번째 바디까지 빠지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유산소 운동과 그래서 심박수를 올리고 체온을 조금 더 상승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령밟기나 종아리 마사지로 하체를 좀 풀어주시는 운동을 하신 다음에 본 운동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꼭 밟아주세요. 오늘은 밟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굴려볼까요? 굴리실 때는 골반에 딱 힘을 주시고 반대쪽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몸 전체를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그래서 발바닥 아래쪽 부분도 해주시고요. 발목을 인벌전, 내반시키셔가지고, 안쪽으로 돌려서, 발, 바깥에 날, 바깥의 외측 부분을 이렇게 또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발의 안쪽 부분 안쪽 부분도 이렇게 발목을 돌려서 골고루 릴리즈를 시켜주세요. 반대쪽 다리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다리도 꾹꾹 눌러주시고 반대쪽 다리 웨이트를 다 줘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꼭꼭 빠지지 않고 꼭꼭 꼼꼼히 발을 밟아주세요. 굉장히 발바닥 아령 마사지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나중에는 뭐 양쪽 1, 2분만 하셔도 충분해요. 다시 한번더 굴려주시고 굴리실 때는 슬금슬금 굴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세게 임팩트를 줘서 그 다음에 발의 외측 부분, 발목을 돌려서 외측 부분도 충분히 해주시고 외측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리를 댈수 있으면 한 80도, 70도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 안쪽, 발바닥의 안쪽 부분도 할게요.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이런 롤러를 가지고 또 종아리 음, 좌우로 그래서 제가 동작을 발바닥 마사지와 종아리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어, 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빠지지 말고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적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라도 하고 그 다음 운동을 하는 것과 아예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해보시길 바래요. 안쪽으로 롤러를 더 집어넣으셔가지고 또 좌우로 왔다갔다. 다시 한번더 안쪽으로 더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시원합니다. 특히나 신발이 불편하신 상태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계신다던가 뭐 오래 걷거나 서 계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아프고 잘 안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두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원위치 그러면 오늘 본 운동, 전신 스트레칭 운동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벽 있죠, 벽, 본인. 벽에다가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발바닥을 붙이시, 저는 이제 벽이 아니고 여기 슬라이딩 바에다가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 할 건데요. 발바닥을 붙이실 때는 발목이 이 발가락이 천장을 볼수 있게끔 천장 쪽을 가리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이 오른쪽, 왼쪽 어느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직으로 세워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이 벽을 딱 붙이신 상태를 유지하시고 반대쪽 발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상태 그 상태에서 손을 쭉 뻗으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닥에 갖다 붙입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팔꿈치를 다 붙이신 상태에서 가슴을 조금 더 밀어내시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열번 해볼게요. 하나, 둘,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원위치에 다리를 바꿔 볼게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링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다리 스트레칭 어, 기본 운동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먼저 해주세요. 다시 한번더 손을 뻗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가슴, 이마를 하태에 다 붙여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붙이 상태 유지. 다시 한번 호흡 열번 하나, 둘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복부를 조여주세요. 셋. 넷, 어깨힘 많이 들어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이번엔 삼각형, 삼각형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실 때는 위아래 일직선으로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태 요 부분 요 부분이 일직선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그럼 발가락은 바깥으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셔가지고 엉덩이 스트레칭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10번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때는 들이마실 때 골반 뒤쪽으로 공기를 충분히 넣으셔야 돼요. 여덟 아홉 가슴이 종아리에 닿게 열 천천히 원위치, 위아래 바꿔 볼게요. 위아래 바꾸시고 그래서 삼각형 스트레칭을 제대로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면 스트레칭이 잘안 돼요.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엉덩이 쪽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신다던가 당기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앞으로 숙여서 골반 뒤쪽에 공기를 충분히 양쪽 골반에 넣으시면서 호흡 열번 하나 둘, 어깨에도 힘을 빼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잘하셨어요. 이번엔 다리를 쭉 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팔꿈치를 대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양쪽 밑에 허벅지 안쪽 부분은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깨는 내려주시고 양쪽 좌골도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엉덩이 뼈도 다시 한번 호흡하실게요. 하나 둘 천천히, 셋. 그래서 지금 저랑 하시다가 특별히 잘안 되는 스트레칭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 운동에 가셔가지고 그 스트레칭을 몇번더 해주셔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이번에는 음. 이 접은 쪽 다리의 반대쪽 손으로 팔을 이렇게 두시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오픈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아래쪽 팔을 더 밀어서 다섯, 천천히 원위치. 다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다리를 바꿔서 양쪽 다리를 본인이 벌리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벌려주시고 팔꿈치를 다시 붙여주시고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뼈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무릎 밑에도 꼭 붙여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는 호흡하실 때 복부를 조여주셔야 됩니다. 여덟, 아홉, 열 접은 쪽 다리와 반대쪽 손을 바닥에 서포트 해주시고요. 같은 쪽 손을 천장 위쪽으로 뻗어서 호흡 다섯 번 하나, 둘,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이고,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팔을 쭉 펴셨다가 이렇게 트위스트 하셔가지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서 이마를 무릎에 붙여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천천히 호흡 하나 둘셋넷 무릎도 붙여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다리 바꿔서. 그래서 팔이, 발, 뒤꿈치를 못 잡는 분들은 발목이나 하테를 잡아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쭉 뻗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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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천천히 쭉 원위치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편하게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대주신 상태 손바닥은 바닥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앞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손가락 끝에 한 2~3cm 정도 바닥에 붙여서 뒤로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손가락은 앞을 밀고 있고. 어깨는 뒤로 당겨서 손바닥 자체를 스트레칭을 시켜줄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호흡 10번 둘셋 얘는 생각보다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넷 강하게 다섯 여섯 엄지손가락도 번쩍 들어주시고 일곱 여덟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주세요.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어, 여기가 약간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잼잼, 잼잼, 잼잼 충분히 해주시고 이번에는 손을 엄지 손가락이 뒤로 넘어가게끔 안쪽이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주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대주세요. 그래서 이쪽 팔이 옆면을 볼수 있도록 안쪽 면이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팔을 쭉 양옆으로 늘려주시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시고 위로 쭉 늘려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숙여주시면 안 되고 벽에 기댔다 생각하시고 길게 늘려 볼게요. 다리는 그냥 편하게 두시고 아래쪽 팔로 밀어주셔야 돼요. 충분히 늘어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바닥을 뒤통수에 둘게요 그리고 뒤통수를 손바닥을 밀어주세요 서로 좋아 이 상태에서 눈은 팔꿈치를 쳐다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엉덩이 바닥에 붙여주시면서 호흡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팔을 접으신 위쪽에 있는 팔의 어깨를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위로 쭉 뻗어 주시고, 이번에는 바닥을 볼게요.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다시 한번 팔을 쭉 뻗어 주시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시면서 옆으로 쭉 충분히 늘려주세요. 충분히 늘려 주신 상태에서 다시 손바닥이 뒤통수, 눈은 팔꿈치 쪽으로 가져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쭉 뻗어주세요. 시선 아래쪽, 천천히 원위치.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내발기기 자세 한번 해볼게요. 내발기기 자세, 네발기기 내발 자세, 테이블 자세라고도 하는데 바닥에서 수직으로 이 몸통하고 일직선. 일직선 맞게끔 해주시고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을 지지해서 척추를 위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밀어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양이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고양이 자세 굉장히 많이 해보셨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턱은 목쪽으로 쭉 당기시고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중립 머리부터 꼬리뼈 있는 데까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 아래로 쭉 길게 늘려줍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은 바닥을 밀면서 다시 한번 캐스트 테치. 다시 들이마시고 이때 팔을 너무 락킹 하시면 과신전 되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펴진 상태. 그래서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셔야지 외관상 보기에 일직선인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다시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면 다시 한번 캐스트레치 이때도 과신전 하시면 안되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을 밀어서 유지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원위치 이 상태에서 중립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고개 얼굴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C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밴딩시켜주세요. 그렇죠? 옆으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방향 이때 양쪽 손바닥에는 같은 무게를 주시려고 노력해보시고요. 다시 들이마시고 아랫배힘 빼시면 안 돼요. 아랫배 조이시면서 다시 한번더 밴딩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밴딩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밴딩 한번더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밴딩 천천히 원위치 이 상태에서 왼쪽 손은 오른쪽 손바닥이 있는데 사이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요렇게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게끔 해주시고 왼쪽 측면에그 머리 부분의 측면이 닿게끔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바닥을 미는 힘은 유지를 하시고요. 유지하신 상태에서 왼쪽 지금 뻗으신 쪽 손바닥도 바닥을 살짝 밀어서 등 뒤쪽 흉추에 있는 척추를 늘려줍니다. 흉추 있는 부분에 갈비뼈 있는 부분에 공기를 충분히 넣으시고 내쉬면서 갈비뼈를 다시 닫아주시면서 복부를 조여주시고 꼬리뼈 밑으로 쭉 길게 늘려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평소에 등이 결리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다시 셋넷 다섯 천천히 오른쪽 손바닥을 밀면서 일어날게요. 이번에는 왼쪽 손바닥을 지지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손끝을 손바닥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더 왼쪽 손바닥은 미신 상태 유지를 하시고요. 뻗으신 쪽 손바닥도 손바닥이 천장을 보시고 이손 자체를 바닥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흉추가 충분히 늘어나는 상태 유지하시고 들이마시고 이때 호흡이 중요해요. 내쉬면서 복부를 조여주시고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를 충분히 확장을 시켜주셔야지 흉추도 같이 늘어나요. 다시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셋 여성분들은 특히 브레지역근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셔가지고그 부분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명치 뒤쪽에 어, 그 부분에 공기를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원위치 뒤로 쭉 엉덩이를 붙이시고 팔을 쭉 늘려주세요. 그래서 겨드랑이 팔 부분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아까 하셨던 롤러를 이용하셔도 되고, 평소에 벽에나 어떤 쿠션 같은 걸 이용하셔도 돼요. 이제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 유지, 앞쪽으로 다리 90도로 구부려주시고, 머리가 척추, 엉덩이 라인하고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보통 목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구부셔가지고 누우시는데, 뒤쪽으로 정렬을 맞춰주시고, 맞춰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는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여기 딱 붙이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팔을 쭉 뻗어가지고,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서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이 무릎도 딱 붙이신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쓸려가지고 슬라이딩 되지 않도록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 스트레칭 다시 들이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끝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어깨 관절의 공간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끝에 힘을 계속 주고 계셔야 됩니다. 길게 랭스닝 한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들이마시고 넷 다섯 요즘 같은 시대에 어깨 스트레칭은 아무리 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일곱 그래서 자기 전에 딱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되잖아요. 그때 습관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여덟 아홉, 열, 유지 해볼게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반대쪽 바꿔서 옆으로 누워주시고.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길게 뻗으신 상태. 유지해 주시면서 쭉. 다시 들이마시고 손끝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어깨 관절을 충분히 늘려서 팔을 쭉 뻗어주신 상태 유지하시면서 뒤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지금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최대한 늘려서 길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가 부딪히지 않도록 다섯 아래쪽 갈비뼈는 바닥에 붙여주시고 아랫뼈 갈비뼈가 바닥에 붙이신 상태에서는 이 손이 바닥으로 잘안 떨어져요. 안 붙게 돼 있어요. 유연성이 누구든지 다시 들이마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유지 초 시선도 같이 가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꺾이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편하게 누워볼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턱이 이목 뒤에 근육이 짧은서 턱이 너무 누우실 때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얇은 벽에를 머리 밑에 이렇게 베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돼서 늘어나면 베개를 치워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양 옆에 90도로 뻗어서 손바닥을 바닥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래서 척추를 비틀면서 스트레칭 해볼게요. 하나 둘셋 복부 조여주시고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바꿔서 발바닥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벌려서 턴아웃을 해줄게요. 턴아웃 해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래서 양쪽 무릎이 바닥에 될수 있으면 닿을 수 있도록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골반 부분에 스트레칭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해줄게요. 하나 둘,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죠. 옆구리랑 셋, 넷, 다섯, 천천히 반대쪽 마찬가지예요. 반대쪽. 그래서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호흡을 잘 하시면 원심성 수축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의 제가 셀룰라이트 없앨 때 원심성 수축을 하면 효과가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스트레칭에서 호흡을 제대로 해서 복부를 조이고 회음부를 조이면 그게 다 원심성 수축의 운동이에요. 스트레칭 운동이 아니고 근력운동으로 바뀝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후 복부 조여주시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반대쪽 다섯 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원위치. 이번엔 발목을 뒤로 접혀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스트레칭. 시고 내쉬면서 바닥에 양쪽, 바닥에 골반을 붙여주시고, 허벅지 앞에를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충분히 호흡해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반대쪽 다리를 바꿔볼게요. 그래가지고 하나 허리를 붙이셔야 돼요. 허리가 뜨신 상태로 오래 스트레칭하게 되면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허리를 댈수 있으면 바닥에 붙여주시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서 허벅지 안쪽 골반을 한번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해보고. 다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안아서 서클을 돌려주세요. 반대 방향 서클 천천히 원위치 해볼게요. 원위치 원위치 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 서클을 음. 돌려볼게요. 천천히 반대 방향 다시 반대쪽 한 번씩 더 반대 방향 오늘 간단하게 전신을 풀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어, 잘 안되는 스트레칭은 재생 목록에 가시면 기본 운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추가로 더 해주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